아, 네, 저는 어 이름이 강성호고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순천 출신은 아니고 저는 이제 순천에 온지 10년 이제 살고 있어서 10년 전에 원래 고향은 좀 애매한데 경북 포항에 살다가 그 서울에서 대학원 이제 보내다가 석사를 수료를 하고 뭐 여기 대학원 다니는 것도 보시 알겠지만 이게 수료할 때 이제 논문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서울이 집이 아닌데. 이제 대학원 신고생이라는게 학생도 아니고 또뭐 완전 백수도 아니고 또뭐 직장인을 그때 또 다녔던 게 아니기 때문에 되게 애매모호한 신분에서 서울에서 자취를 한다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제 아 그러면 옮겨야겠다 고민하다가 근데 제가 그때 저희 부모님이 이제 울산에 사셨는데 울산에나 돌아가기가 싫은 거예요 좀 제가 또 학부를 울산대에서 보내는 지긋지긋하기도 하고 보기 싫은, 보기 싫은 얼굴도 많고 그래서 그냥 이제 어디로 갈까 하다가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여자친구랑 썸을 타다가 그 여자친구가 원래 부산친구인데 순천으로 이직을 했어요. 그래서 어 이제 그 친구가 나중에 제가 어디 갈까 고민 하다가 아 그러면 뭐 어디 갈데 없으면 나 따라와라 해가지고 제가 저는 이제 한 1년, 2년 잠깐, 잠깐 살아야지 그래서 여기서 너무만 쓰고 난 다시 서울로 가야지 생각을 했다가 지금 10년째 지금 이렇게 발버을 그래서 <웃음> 말하면 좀 표현이 그럴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오늘 이거 준비하면서 저도 아까 선생님이나 맥감 선생님이랑 좀 비슷한 고민했던 게 준비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오늘 주제가 제 이야기를 하는 거긴 한데 어느 선에서까지 제 이야기를 해야 이게 저놈 좀 잡보가 아니야? 뭐 이렇게 안비춰질까 이게 저도 좀 비슷한. 아까 작가를 짧게 대화를 해보니까 비슷한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정말 좌회식 과잉이 아닌 사람이라는 걸 전체를 깔고 제가 순천에 살면서 이렇게 해왔던 여러 가지 뭐 저의 이야기들을 그냥 공유하는 시간으로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네, 저는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석사 공부를 할때대학원 이제 원래 역사학과 주시거든요. 그래서 대학원도 역사학과 가서 한국 현대사를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순천에서 이제 논문 쓰고 하면서 이제 취직을 이제 해야기 때문에 이제 너무 막 여자, 이제 그 당시 여자친구한테 막 너무 이렇게 일부터 사람 같아가지고 아니 이건 아니다 싶어서 취직을 이제 고민고민하다가 근데 문제는 지역에서 특히 인문학을 공부한 제 전공을 살려서 이렇게 뭔가 일을 할 도모할 수, 수 있는 부분들이 정말 없었어 물론 제가 뭐 박사 이런 거랑도 다르겠지만, 그냥 석사 수료생 입장에서는 정말 제가 제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게 정말 아예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민단체에서 순천 YMC라는 데서 2년 동안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사실은 지금 이제 저는 시민단체에 어떤 그런 감정들이 되게 양가적인데 한편으로 고마운 거는 어쨌든 되게 타지였던 정말 이 정말 낯선 땅이었던 순천에 정착을 하는데 가장 그래도 큰 도움이 됐던 게 시민단체였던 것 같아서 거기서 알게 되신 분들이나 거기서 사귄 어떤 경험들 어, 이런 저런 이런, 이런, 이런 것들이 어쨌든 지금의 저를 순천 사람으로서 순천 주민으로서 이렇게 어, 발 내딛게 할수 있는 중요한 바탕이 어, 되었던 건 분명합니다. 근데 문자 제가 이게 구만 던지가 8년 전쯤 되다 보니까 관련 사진이 그 거의 없었습니다. 그 제가 뭘 했었냐면 제가 순천 와인지 근무할 때그 청소년 팀장을 맡았었거든요. 사, 청소년 사업팀 사업부의 팀장을 맡아가지고 그 때, 중, 그때 중때일년 동안 가장 중요한 회사가그 주암호 물개답사라고 해서 지금의 순천에그 뭐 주암호 송감면 그리고 화순이나 보그 이렇게 보성 일대에 주암호라고 팔십 년대 중간에 이렇게 이제 수목을 어, 물을 이렇게 다국적 때만 만들어 가지고 20대 그 지역에서 거기 일대를 한 100명 정도 되는 초등학생 고학년부터 고등, 그 고등학생까지 한 80명에서 100명을 끌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그 주암호 호수 길을 따라서 6박 7일 동안 토이만 국토재장정을 하는 그런 행사가 8월 7월 말에 했었는데, 그래서 상반기에는 주로 그물기답사 준비하는데 거기에 에너지를 많이 투자를 하셨습니다. 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사실 이거밖에 없어서 <웃음>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레이저가 <웃음> 네, 어쨌든 그 근무를 할 때는 사실 제가 이제 계속 인문화로 공부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몸을 쓰는 일을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되게 당황스럽 했고 그리고 사실은 뭐, 뭐 보조금 사업이니 뭐 정상 보고서니 이런 것도 사실 이걸 하면서 처음 경험을 하게 됐거든요. 사실 이렇게 새로운 세계들을 많이 접했는데 어쨌든 이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런 수천 사례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근데 제가 이제 그신민 단체로 근무할 때뭐 여기서 다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좀 뭐랄까 이렇게 불만들이 하나하나 좀 쌓여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80년대 초반생인데 소위 말하면 86세대랑 이제 어떤 세계를 바라보는 어떤 입장에서 이게 세대 꼭 무조건 세대 문제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 밑분들하고 저랑 생각이 너무 별들이 다르다 보니까 거저그 오래 이렇게 여기 이제 있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이제 많이 들더라고요. 우선 어 이제 그만둬야겠다 하는 중에 그 근데 이제 그냥 그만둔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명분이 없다가 어떤 일을 돈벌 했냐면 그 요즘 <웃음> 독립 서점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2016년 1월 달에 순천 원도시 문화의 거리라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안내나 같이 그냥 골목책방 그냥다 보통 이라는 그 독립서점을 하나 찾았습니다. 어, 그이 그 책이 뭐냐면 2014, 15년쯤에 나왔는데 그 사실 이 책이 이 독립서점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가이드 역할을 했던 책 중에 하나고 그래서 사실 이책 보고 많은 사람들이 좀 이게 자극을 받아가지고 아 그럼 내가 살고 있는 도시에 뭐 서점을 차려보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상당한데 근데 이게 지금 몇번 개정을 붙였어요. 근데 지금 이 오른쪽 그 지도를 보시면 이게 초창기 독립서점 지도인데 지금이야 거의 뭐 독립서점이 몇백개 300개, 400개 수준인데 한 6년 전만 해도 100개 채안 되는 정도 쪽으로 상황이었고 지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라남도에서는 그 당시에 독립서점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랑 이제 이 책을 보다가 지도를 보다가 어 전남에 우유로 없네? 그럼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 해가지고 이제 그 2015년 하반기에 이렇게 뭐 서울에 있는 그 독립서점 스토리젠 필름 되게 유명한 독립서점도 거기를 뭐 답사를 한다든지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저기서 서점 찾을 때 이렇게 창업스쿨 같은 가이드 해주는 교육기관 과정들이 좀 여기서 생기긴 했는데. 이때 당시에는 요 지금 뭐 서울에는 무슨 서점 단체 연합체가 있는데 거의 여기밖에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랑 휴가 내 가지고 서점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들을 공부를 해서 어, 고민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안에 라 이거 준비를 할때참 그 좋았던 게 뭐냐면 사실 대부분 기혼자분들도 동의하셨지만 아무리 서로 사랑을 해도 이십 몇 년을 서로 다른 삶을 살다가 만났기 때문에 생각이 별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그게 무조건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언어의 차이에서 그게 얼마큼 화해가 가능하냐 아니면 얼마큼 소통이 가능하냐 따라서 부부관계가 결정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저랑 아내도 생각이 어떤 여러 가지 온도나 이렇게 되게 다르거든요 지금도. 근데 이때만큼은 그것도 같이 뭔가 마음을 합해서 같이 뭔가 이렇게 준비해 나간다는 라 그런 경험 자체가 사실 그 어떤 관계 형성 에 있어서 좀 되게 좋았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물론 나중에 같이 일을 하면서 아내가 먼저 난 다시 너랑 일을 안에 이렇게 <웃음> 이야기를 듣기로 했었는데 어쨌든 이 당시에는 참 이렇게 어, 우리가 같이 뭔가 꿈을 꾼다 이런 경험도 있어서 그게 참 좋았고요. 그래서 이 온도시만에 이렇게 이제 그 이렇게 내부 어, 책들을 비치를 해가지고 이제 책큐리션 같은 걸 했었어요. 그래서 아내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글씨 쓰는 걸 좋아하고 해서 좀 뭐랄까 이 뭔가 위로가 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사실 또 아니면 또 사회가식을 좋아해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 저는 이제 인문학을 좋아하니까 인문학 위주로 했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한 3년 가까이 운영을 하다가 좀 어, 어, 여러분 이제 예상하실 수만 하실 만한 그 염려들의 문제들을 많이 부딪히면서 어, 제 성향상은 나는 좀 오래 못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니다 그리고 근데 그래도 이제 나름 좋았던 게 뭐냐면 면접 보시면 이 근처에 매산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매산고 독서 동아리 애들이 무시코 온도시 자기 동네 답사를 다니다가 이렇게 저희 책방을 몰랐는데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알게 된 거야. 그 다, 담당 선생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매산고 독서 동아리다 이렇게 이제 교류를 하면서 좀 여러 가지 소소한 모임도 같이 했었고. 그다음에 오른쪽 이 가운데랑 끝에 사진 보시면. 그 유시민 작가님이 표현의 기술이라는 책을 2018년, 17년에 네, 냈는데 네, 저희 책방에 한번 그 북코서트를한 적이 있어가지고 어둡긴 한데 맨호텔에 보면 저 유시민 작가님께서 한 50명이 좀 모였나 홍부도안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행사들을 거치면서 어쨌든 그 이런 책방이라는 공간을 통해 가지고 뭔가 같이 취향을 왜냐면 사실 이 지역에서 특히 청년이 지역을 산다고 했을 때 이제 일자리 문제도 제일 크지만 그 다음에 그 어떤 별 팀이 뭐냐면 나의 어떤 취향을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커뮤니티를 찾는 게 그게 참 쉽지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어떤 독립 서점이라는 공간을 통해 가지고 사실 제가 볼 때는 각 지역 각 어떤 로컬별로 독립 서점 열풍이 지워도 불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어떤 책에 대한 관심도 있겠지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어떤 그 취향 자기 취향을 만날 수 있는 매개의 어떤 공간으로서 동의서점에 대한 관심이 좀 크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저도 그 사실 지금도 제가 지금 순천에서 맺고 있는 어떤 인과관계에서 상당한 부분들은 오히려 이 동의서점을 통해가 가지고 많이 맺었다고 볼 수가 있어서 참 중요한 경험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이게 사진이 크면 재미, 재미있을 수 있는데 저기 왼쪽 보시면 동의 출파문 중에 이게 그냥 펼치면 팜플렛 같은 건데 그게 거의 다 펼치면 2, 3m 되는 그이렇 되게 시감적인 책이에요그래 이런 거 이제 어떤 선생님, 어떤 학교 선생님이 자기 그 학교 아이들한테 대 이제 전학하면서 와가지고 제가 이제 뭐 이런저런 소개하다가 좀 재밌었다고 이제 했었고 그다음에 중간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내가 이제 글씨를 좋아하는데 그중에 필사 그래가지고 저희 책방에서 필사 모임을 한 3, 4년 했나 그가지고이 필사 멤버들께 되게 끈끈한 이런 부분도 있었고 맨 끝에 오른쪽 사진은 제가 또 이제 저 사실 순천에 처음 갔을 때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난 금방 떠나갈까 이생각 했기 때문에 사실 순천에 대한 어떤 관심이 사실 시민단체 근무할 때도 없었습니다. 사실 시민단체 근무할 때지긋지근한 아, 이런, 생각, 이런 생각밖에 없어가지고 아, 정말 싫다 이, 이런 감정들이 많았는데 근데 이제 그 틀을 벗어나서 제가 이제 원도심에 거주를 하면서 되게 공간을 운영하다 보니까 온도심 그 역사,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공간에 대한 어떤 이 시공간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가 이런 게 이제 제가 이제 전공이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관심이 생기면서 지역사에 대한 관심들이 이제 이어졌어요. 그래서 그 책방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신청이 들어오면 온도심을 이렇게 제가 안내해서 여기 장소와 공간의 어떤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선에서는 어쨌든 안내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책방 프로그램을 운영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그러는 그 와중에 아이가 태어났고 그리고 이제 아이가 태어난서 제일 핫한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여기 어떤 그 공단을 지금 운영하고 계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서점이라는 게 불특정 다수를 기다리고 해야 하는 일인 거예요. 근데 그 불특정 다수 중에 항상 저희한테 우호적이고 왔을 때 책을 막 많이 사가는 분만 많이 오신다면뭐 진짜 그건 평생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세상 모든 일이 게 그렇지만 제 기대만큼의 모든 일들이 다이루어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진짜 어떤 분들은 들어오자마자 이걸 놓고 살아요 이런 식으로 되게 공격적인 질문 물론 그 걱정과 염려는 충분히 합리적인 그 의심인데 이 관계라는 게 형성이 돼야지 그런 이야기, 민감한 이야기도 할수 있는데 전건 누군지도 모르는데 들어오자마자 걱정도 많으시고, 근데 또 그런 분 중에 그렇게 런그 걱정하시는 분들 중에 채널 사가는 분은 거의 없었어요. 그런 거. 그래서 아 덕담에 호흡부성이 일어나막 이런 것들 혼자 막생각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저도 이제 내향적인 사람이고 아이미테로 치면도 아이인데 어쨌든 이게 사람을 만나서 에너지를 얻는 스타일이 아니고 오히려 사람을 만날수록 에너지를 이렇게 빼앗기는 이제 성향에다가 불투성 다수 중에 그렇게 이제 그분들은 우도한 건 아니지만 저희 입장에서 너무 괴로운 분들이 이제 간혹 이렇게 오시니까 어, 나는 못하겠다 해서 저는 이제 한 2018년에 기점을 해가지고 이제 책방을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지금 저희 책방 광고 손님 중에 그 서점에 되게 관심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저희 책방을 인수를 해서 지금 다른 이름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고 그서 서성이다 라는 이름을 하고 있는데 혹시 내일이나 뭐 이렇게 프로는 끝나고 가시면 서성이다 한번 이렇게 가보셔도 어, 재미있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는 시민단체 활동가랑 그 이렇게 어, 책방 통해서 이제 정착을 했는데 제가 왜 청년 작가 참 부끄럽긴 한데 제가 이제 역사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그 책을 그 이렇게 지금까지 네 권을 어, 썼습니다. 그런데 그 제가 지금은 안 다니는 그 회를 엄청 열심히 다녔었거든요. 그리고 석사 논문도 이승만 시기에 종교 문제에 대해서 쓰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한국 근현대사를 공부를 할때그 외에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라는 게 어쨌든 되게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게 나쁘든 좋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알고 싶어서 공부를 하다가 어쨌든 이제 2016년이랑 2019년에 이제 책을 썼고요. 위에 그 기독교 책은 그, 그 기존의 어 이제 저항하는 그리스도인 같은 경우에는 보기는 그 사람이라고 좀 이게 뭐 이런 첫판사에 대해 했고 근데 이제 여기 중에 유일하게 제가 독립 집판물을 만든 게그 왼쪽에 있는 아래 책 이게 이제 여기 좀 희미한데 그마을에 깊은 역사 도시 순천이라고 해서 그 아, 네. 이제 부끄럽지만 사실 그냥 보여드리려고 그냥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네 제가 정말 예.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건 독립 출판물로 이제 만든 건데 그러니까 그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자체 각 부서별로 아니면 중간 지원 조직 이런 데서 이제 아카이브 사업 을 하면서 그 지역의 역사 문화를 기록하는 게 지금도 엄청 활발하잖아. 요 근데 문제는 그게 대부분 비대품이라서 관심 있는 시민들이 보려고 할때 오히려 그 이게 구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 요 왜냐하면 이게 차라리 알라딘이나 사전에 판매, 유통이 되는 책이라면 그냥 내가 돈을 지불해서 사면 되는데 비매품은 어차피 이렇게 수량이 떨어지면 구할 길도 없고 또 이게 뭐 그렇게 막 홍보를 그렇게 막 하는 편이 아니니까 어, 이런 책이 있었어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가 순천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는데 이게 막상 순천 역사를 공부할 수 있는 텍스트 책이 아예 없는 거예요 물론 비매품 책으로는 뭔가 이게 맞긴 했는데 구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아 그럼 내가 잘 모르지만 기존에 나온 논문이나 뭐 책이나 이런 걸 하나씩 공부를 해가지고 그냥 내 수준에서 이제 청,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의 입장에서 어, 지역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좀 어, 예, 관심 있는 사람들이 쉽게 사볼 수 있는 그런 책을 만들어보자 해서 마을의 역사도 순천을 해가지고 순천의 역사를 이제 예를 들면 온두심 뭐 하면 순천의 어떤 그런 조선시대 그리고 저기 조호동 하면 순천의 뭐 철도를 중심으로 한 근대의 역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와이벌 컨셉을 잡아가지고 몇개 체크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개 작년에 7월에 5월의 봄이라는 출판사 혹시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회과학 출판사인데 5월의 봄에서 혁명을 통한 독서가들이라고 한국 근대사에서 유명한 뭐 또는 유명하지 않은 분들 중에 어떤, 어떤 책 읽기의 자료들을 제가 꼼꼼히 추적을 해서 이제 0년전 근대의 책 읽기는 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런 얘기를 책을 했는데 어쨌든 제가 지역에 살면서 이제 이렇게 관심사를 이제 책으로 이렇게 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이렇게 어 지역 청년 작가을 살면서 겪고 있는 고충 중의 하나가뭐냐면첫 번째는 그 간인사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게 굳이 역사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러니까 인문학이라는 게 약간 조금 무거운 수 있는 주제인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대중적이지도 못할 수도 있는 그런 테마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 가진 사를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어, 나 이, 이거 읽었는데 도대체 무슨,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했을 때 같이 이렇게 논의하고 상의할 수 있는 어떤 커뮤니티를 만나기가 좀 많이 힘들다래서좀 그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간혹 그 이제 제가 책을 쓰다 보니까 이 주제에 관련된 강의나 뭐뭐 뭐 이렇게 토론 같은 걸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거기서 살다가 전쟁을 원하면 제가 그 이제 얘기하다가 근데 저는 지금 전남 순천에 살고 있어서 좀 오고 가기가 조금 아까 어렵습니다 하면 다들 깜짝 놀라는 게 그러니까 사실 그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식이라는 게 되게 서울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심지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사실 보면 되게 서울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에서 뭔가 했을 때 서울에 살 o 데 t k n 서 이런 것도 하네. o 는 사실 이런 논리도 사실 되게 중앙 w h 적인 그런 u said. 데 그러니까 이런 식 w 어떤 요청을 할때 지역에는 이런 어떤 인문학을 연구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o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연락이 올때그 t you said. I don't know what you said. I don't know what you said. I don't know what you 이 a i d I don't know w h 전남대학교 호남학과라는 그 과정을 지금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데 거기에 문제의식이 이 어떤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유계 질서에 대한 것들을 좀 우리가 어떻게 좀 해체하고 재구성을 해볼까 이런 이런 걸 고민하고 있는데 해보니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 더좀 많이 밟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저희 개인적인 강사라면 이제 마지막인데 저는 지역사, 로컬 히스토리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지역 연구자인 거죠. 그~ 매일 매쪽에 보시면 이게 남초등학교라고 1906년에 생긴 그 근대식 학교인데 여기에 역사관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학교 연락을 해가지고 혹시 거기 옛날 자료 같은 거 있냐 해서 있더니 이제 뭐한 뭐 옛날 사진 앨범부터 사작쭉 있길래 이제 봤는데 근데 문제는 그혹 여러분들 중에도 아카이브 지역 아카이브 사업할 때 비슷한데 자료를 찾기가 되게 어려운 게 많습니다. 왜냐면 이게 어그 시대를 살았던 당대 어른들은 이게 과연 역사적 가치가 있을까? 왜냐하면 자기는 그냥 이게 당연하게 사용했던 뭐 사진이나 어떤 기록물이기 때문에 어 그냥 이게 역사적 가치가 있을까 이렇게 놓쳐버리기 쉽고 그러다 보니까 후대에서는 또 그걸 이제 망각해 보니까 또 잊어버리기 쉽고 그러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요 역사관에서 봤을 때 이게 여러 대긴 했는데. 습도 관리를 전혀 안 하더라고. 이게 들어가니까 진짜 습기가 빡찬데 이 정말 사진이나 종이물, 기록물은 습도에 약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아예 학교 측에서도 전혀 관심이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개선이 안 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중앙에는 저기 해령면에 그해룡산 해령산성 그 고택이라고 있는데 거의 거주하시는 분이 그 옛날 고문서들 많이 가지고 계셔가지고 주변에 지역 현무나 뭐 지역사하시는 어르신들이랑 같이 가서 보문서를 같이 좀 이렇게 보는 일들을 좀 했어요. 그리고 맨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제가 맨 처음에 그 가신사를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많이 없다고 했는데 다행히 원래 온두심에 그 예술분과 동표태라고 부부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들이 약간 10년 전부터 이 지역 연구를 해오신 분들이어가지고 그나마 같이 좀 가신사를 받아서. 이제 세미나 같은 거한 1년 했었는데 어쨌든 그때 그 세미나 어, 모습들 그래서 사실 어떤 정책이나 뭐 사업이나 이런 일환으로 제가 지역 청년을 이렇게, 뭐 이렇게 몸 담아 본 적은 잘 없는데 어쨌든 제가 지역 청년으로서 저희 가짐사가 조금 약간 독특할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그 방향의 결계를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그어 큰 고민은 여전히 이제 뭐가 계 혼자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좀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어쨌든 이제 그 왜냐면 같이 이렇게 중간 사진 보시는 이런 어르신들도 같이 관심이 많아서 갔지만 사실 그분들은 그냥 그뭐 논문까지 쓴다는 것까지는 아니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 어떤 공부를 통해 가지고 논문까지 쓰고 어떤 그런 기록물을 남기는 것까지 저는 생각을 염두에 두고. 활동을 이제 해나가는데 거기서 오는 고립감이 좀 크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혹시 각 지역에 이렇게 지역의 역사 문화 이렇게 관심 있는 청년이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분들 계시면 조금 부탁드리고 그리고 사실 저는 이런 지역 사업들이 많지만 그 내공은 지역 연구에서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순천에 살면서 가장 큰 아쉬움은 지역 연구가 그러니까 그 밑바탕에 대한 어떤 인문학적 베이스가 전혀 없는데 그 위에서 사상두광이 뭐죠. 그 위에서 사업만 뭔가 계속 하려고 하는 저, 저는 사실 그게 엄청 불만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최근에 순천에서 어떤 유명한 그 현대사에 등장했던 인물에 대한 동상을 지금 세우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인물에 대한 논문이 한 편도 없어요. 근데 동상을 세우겠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너무 그 기초에 충실하지 못한 채 그냥 이렇게 정말 가치적인 어떤 활동들만 우리가 지역에서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지 않나라는 저는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좀음 순차히 10년 살면서 그게 가장 큰 아쉬움을 좀 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그 중간에 그냥 활동한 건데 그 아까 여기 네, 선생님 말씀하신 그 조선동에 한 40년 가까이 그 만물상 하신 분찾아가지고 구술한 뭐 것도 있고 중앙역 이게 지금 어 이게 도시 재개발한다고 사라졌는데 순천에 재미있는 지명 중의 하나가 A지구 C지구라고 62년도에 순천 시내 3분의 2가그 홍수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엄청 그때 엄청난 그 재해인데 그때 이제 박정희 군사정부가 그 복구주택을 어, 세우면서 새로운 동네에 두 개를 만드는데 그 지역 명칭이 A지구, C지구예요. 근데 그게 지금 건물도 다 사라질 거 거의 없는데 그나마 이 소주방이 그 옛날 C지구, 명, 사실 그 동네 어르신들은 C지구 가면 다 아는데 사 지금은 잘 숙절 사람 모르는 지명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간판들 지금 도시의 게임을 하면서 싹! 그래서 사 지금 가면 거기가 C지구였다는 사실 알수 있는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의들을 좀 기록으로 남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냥 인, 그 이제 인제동 원래, 원래는 인제동이긴 한데 그 사실 제가 찾아보니까 각 지역별로 약간 비공식 지명 같은 게꼭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환으로 지금 그러니까 그 지역 문화에서는, 길거리 문화에서는 어 시지구 하면 이렇게 나오는 동네가 있어요. 원래 정신 명칭은 인제동인데 그냥 이제 아름 아름으로 이해가 되고 있는 지명의 문화는 시지구, 에이지구 이런 식으로. 그리고 사실 여기 지금 이 아파트 뒤편이 옛날에 에이지구 그 해가지고 홍수 이후에 이렇게 오픈주택 단지인데 그런 부분도 있어. 역시 네, 질문이 잘 없, 없을 것 같은데. <웃음> 네 없으면 네 어차피 씨. 어, 네. 최종적으로 뭐 어떤 걸 하고 싶으신지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네. 어, 지역 지역사 연구자 아니면 향토사학자 어, 네. 아니면 뭐뭐 뭐 아카비스 아기 비슷한? 네. 뭐 어떤 어떤 것들을 좀 목표로 하세요? 어, 이게 사실은 제가 아내랑 결이 다르다고 한게 아내도 되게 활동가 출신이거든요. 근데 저는 활동가로 하긴 했지만, 전 사실 그렇게 뭔가 어 뭐라지? 그러니까 어떤 뭔가 뭔가를 이렇게 이루겠다 그런 거를 그러니까 이게 좀좀뭐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게 둘의 이야기로는 한긴 한데, 어쨌든 저는 이제 뭘 이제 어떤 목적을 딱 설정을 하고 거기에 뭘 해보겠다가 아니라, 어쨌든 저는 그냥 제 관심사는 지역의 이야기를, 논문이든 책이든, 뭐 아니면 다른 형태로도 그냥 남기는 게 그, 그, 그 자체가 저는 재밌는 사람이어서, 사실 저는 그, 저의 재미를 좀 찾아가는, 근데 그게 재미충는 방향이 좀 남들이 좀잘안 하는 그 지역사라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지역을 남기는 네. 게 어쨌든 재미 재미나는 일이 지금 된 거잖아요. 네. 어떤 게더 재밌었어요? 아, 아, 네. 아, 네. <웃음>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웃음> <웃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석사 나문쓸 때까지는 중앙 중심, 그 이승만, 이승만과 뭐 교회 뭐 이런 식의 이제 야.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역사 관심 많아도 이승만 각정희 하면 되게 뜬구름 잡기 이야기잖아요. 근데 어 지역사를 해보니까 뭐가 좋냐면 역사가 되게 입체적이고 정말 바로 손에 잡히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지금 제가 걷고 있는 길이 2년 전에 어떤, 뭐 어떤 학교 학생들이 어떤 행사로 뭐 시위 행렬을 걸어갔던 길이다라는 것을 그길 자체가 거의 남아있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어떤 재념는것 같아요. 시공간을 뭔가 이렇게 초월해서 과거의 누군가와 이렇게 만난다는 어떤 상상? 그 어떤 소통의 기분들 거기서 오는 어떤 색채감 이런 부분들이 좀 저는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약간 공동체는 우리가 머리로 배우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전수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가 이어간다고 생각하에 들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길을 걸어갔지만 누군가가 걸어왔던 길이고 그 길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내가 그거를 공감하면서 지금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귀한 사람이 어쨌거나 뭐 여친을 따라왔든 아내를 따라왔든 저는, 이제 저는 남편을 따라서 공간이 이전했는데 어쨌거나 이제 10, 10년 전에 공간으로 와서 이 지역에서 뭔가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 지역 사람들에게 굉장히 귀한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것들이 잘 남아서 또 지금 또이 활동이 더 계속되면 좋겠다는 그런 바램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질문보다는 응원해요 아, 그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주민그 이제 저는 시, 10년째 살고 있고, 저 정채성은 이제 순천, 순천 주민인데 그 아직도 저를 순천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기정지인 <웃음> 분들이 덜어 <더러워 웃음> 계셔가지고, 그렇죠. 아, 그내아버지는 그 할아버지가 순천 사람이어 대나, 음. 뭐 이런, 네, 어, 뭐 무슨 말씀인지 아마 다더잘 아실 것 같은데, 외선은지 어쨌든 외부의 온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지금 아쉬울, 예를 들면 제가 예를 들면 이거 쓰고 나서 지역의 어떤 그 어르신이 어, 잘 봤다면서 아, 네, 뭐 자기도 모르는 이야기가 좀 있어가지고 뭐, 하면서 아, 그래도 이런 친구가 순천 사람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아, 저, 저 진짜 이해했지만 한 아, 3년 됐지만 되게 그게 <웃음> 안그구나 아, 네, 아, 어떻게 하면 내가 순천 사람이 될까이 네, 그게 좀 화두인 것같아 10년이면 수천자로는 아니지. 수천사는아니시요 약간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 네. 1796년도에 정조가 네. 거기에 오신 어르신들에게 지팡이를 선물해 줬는데 그 지팡이가 명아주로 만든 지팡이거든요. 아. 굉장히 오래전에 거기에 귀화된 식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도 귀화 식물이에요. 아. 그 도대체 몇 년을 살아야 하 <웃음> <웃음> 몇 년을 살아있죠. 그명화조가 지금도 음. 살고 있잖아요, 이 땅에. 근데 도대체 몇 년을 살아야 어, 그 사람인가는 이 지역사회가 그 사람을 얼마만큼 수용하느냐, 어떤 사이적 과정이지. 사실 사, 어디서 태어났느냐. 여기 산은 사실 아니잖아요. <웃음> 아까 울산산 소황인가? 네네네. 네, 네. 네, 네. 네. 네. 영원히 그런 산으로서는 여기 이지역의 순장 사람이 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거기에. 막 아까 우리 이효 선생님이 계시는 여주에 갔더니 노래를 하시는데 원래 여주사랑 이사원 여주사랑 어. 네, 다 지역마다 그런 네. 고민, 고는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힘내세요 <웃음> 저도, 저도 응원의 메시지를 좀 드리면 굉장히 금양대사에서 그 굉장히 유명한 책이 하나 있죠 빨갱이의 탄생이라고 아 네, 기도전 네, 네. 네. 네, 네. 어, 우리가 지역사를 연구하고 마을사를 연구하는 이유는 어, 그런 것 같아요. 지역사를 통해서 마을사를 통해서 어, 한국의 정치구조, 역사구조, 문화구조를 어, 볼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당시 순천에 있었던 14연대가 민간인 학살에 대한 명령을 거부했을 때그 어, 당시의 상황들이 어, 당시에 순천공채의 어떤 어, 지향하는 그런 모습을 모습이 좀 당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열심히 하시고 제가 그 올해 봄 나중에 저자 사인을 좀 받으러 오겠습니다. 아, 네, 이사장님요. 네. 네. 네, 아, 네. 아 네. 아 배선생도 그렇고 지금 선생도 그렇고 지역에서 청년이 살 때. 운영할 영할역지역터스모임을했을했었아 이게 뭐 s a n and Jim are 는 a r t i c i p a n t s with the p u 게 h i and the 이 a y I don't know. I don't know. I d 그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 우리, 우리 이 이 대부분 많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걸지향하기보다는 나쁜 거 나쁜 거 대로 그대로 이제 서술하고, 조금 좋은, 좋은 거 대로 같이 이야기를 이제 해야 된다고 이제 보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그게좀또 다들 또그또 그 다들 바쁘셔가지고뭐 <웃음> CEO 분도 계시고 막뭐 활동가분분 계시고 해가지고 뭐 약, 약속을 잡을 때. 아무튼 좀 이런저런 이유로 만들긴 했는데 그 그건 또 오래가지는 못했어요. 네, 지금 그 지역사 연구를 하신다고 하는데 순천 말고 지금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분위기, 그 <웃음> 그런 분들은 좀 있으신가요? 어, 그것도 제가 그 지금 아르마함으로 보고 있는 게, 진주 같은 경우에는 그 경남 진주의 그 경상대학교 상학과 박사 수료하신 분들 중에. 한두 분은 진주 역그 현대사 자체를 지금 이렇게 엄청 천착하게 이렇게 깊이 파고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저기관리 네. 전라남도 안에 아 전라남도 안에요. 네. 아직 제가 전남에서는 제 또래에서 이제 네, 제가 이제 올해 네. <웃음> 그러면 좀좀더 위로 올라가도 될까요? 네. 근데 네, 좀더 위로 올라가면 좀 그래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각 대학에 홍남방이 연구원이 있고요. 황암 역사학회도 있고요, 또 남도민주학회도 있고요, 이렇게 어, 이쪽 연구하는 뭐 학자도 있고, 뭐 연구자도 있고, 뭐 대학원생들도 있고, 많습니다. 실제로 또 무슨 뭐 증도 뭐 대실래기라든지 이런 거 전수받고, 뭐 위도 뛰백놀이 뭐 이런 거 전수받으신 분들이 실제로 또 연구를 할수 있기도 하고. 네, 그렇죠. 사실 제가 전라남도에대학을 네. 하나 해놨어요. 아, 그... 지방 소멸 기금에서 투수 뭐 있는 걸 해가지고 그 마을 마을 지 한번, 아, 한번, 해보자 별로 해서 그데 어,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지역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그게 또 참여를 힘들지 제대로 나올 텐데 아우 그 지방 소멸 기금이 어마어 또것도 우리, 어, 마을 아카이브를 구축한다는 게, 사실은 비용이, 사실은 그충분적인 비용이 아마 쪼될것 같아요. 근데, 어, 저는 이제 가장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그걸 이제 취합하고,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하고 할 만한 사람들이 과연 지역에 얼마나 있을까. 음. 어, 그 연구하시는 것도 힘들으셨을 텐데,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혹시 이제 그런, 계속 부탁을 한번 드린다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이게 순천에서 이렇게 좀활동하시지만 혹시 우리 자라남도 시군 단에 있는 그런 그 선생님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을 한번 찾아가지고 모임는한번 그 해서 뭐 인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5.18 정수도 있, 강조 있고 또뭐 남도 쪽은 또 남도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고 목포에는 또 고수계에서 성과 어촌 중심으로 또 연구를 하시고 하고 그래서 어, 솔직히 다른 지역보다는 상황이 너무 좋습니다. 솔직히 네. 다른 지역은 더 힘들거든요. 네, 시간도 됐고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시간은 잘 지켜야지 도록하겠 <웃음> <웃음> 네, <이상학> <웃음>